평소에 먹어서 사십니까? 아프리카TV 역캠 무슨 콘텐츠 하십니까? <웃음> 저 토크요 예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어, 별풍선 감사합니다 땡큐 <웃음> 안좋아와 주십시오 안녕 오랜만이야 친구 안녕. 이름은 무엇입니까? 김유이입니다 자기소개해 주십시오 10 안녕하세요. 꽃보다 유희입니다.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저 예뻐해주세요. 많이 많이 예뻐해주세요. 저 많이 상처받으니까 부탁드립니다. 혈액형이 무엇입니까? A형 오 A, RH, 마이너스 플러스 9급 지미는 무엇입니까? 맛있는 거 먹고, 먹기요. 먹 뭐? 엽떡, 아구찜이요. 왜 김유희십니까? 기쁨이 많은 아이입니다. 기쁨유 많은 입니까? 오, 어떻게 아셨어요? 살짝 좀 하나봐요. 형, 동생이 있으십니까? 아니요, 외동입니다. 생일 언제십니까? 95년 11월 24일입니다. 어 친구 오빤줄 대학교 어디다셨습니까? 어, 중퇴했는데 충북대학교... 충청대인가? 아, 충청대요 평소에 뭐하고 사십니까? 저 요즘 방송 시작했습니다 음, 무슨 방송입니까? 아프리카TV 여캔 무슨 컨텐츠 하십니까? <웃음> 저 토크요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 둘셋어 별풍선 감사합니다 땡큐 <웃음> 개인기가 있다면? 성대모사 할수 있어요 하나 둘셋 좋아! 대나 물리코타요! 좋아! 되나 물리코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다면? 아 여자아이들 그럼 여자아이들 노래 하나 불러주신다면? 예 햇킹탐 바이 상형이있다면 자상한 사람이요 어떻게 자상해야 됩니까? 마테랑 반대로 결혼 언제 하실 겁니까? 사람 넘어서 하래요 할머니가 왜요? 아니면 두번 간다고 해서 남친고 있었습니까? 없습니다 왜요? 뭐요? 있어도 안 알려줄 거예요 저는 저는 여캠이기 때문이죠 그럼 계획은 있습니까? 저는 어,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썸남 있습니까? 없습니다 제가 눈이 높습니다 리프트 채널 보십니까? 아니요 <웃음> 왜요? 전 전화 오는 거밖에안 봐요 이제 볼게요 MBTI가 무엇입니까? ENFP 티어 리플에 들어오신 이유가 뭡니까?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밖에 좀 나와서 사람 좀 만나려고 리플에서 얻고자 하는 게 있다면? 어, 나의 다른 이미지? 그 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? 뭔가 귀엽고 여동생의 뭔가 예쁘고 공주님 같은 그런 이미지를 벗어나고 싶네요 그 어떤 이미지 뭐네요? 어, 언니 그건 그냥 어느 사람들 보면 언니 아니에요? <웃음> 뭔가 이제 섹시로 진화하고 싶어요, 섹시. 하고 싶은 콘텐츠가 있다면? 생각 안 했어, <웃음> 그럼 되고 싶은 사람? 나돈 많은 사람.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? 여러분, 저 예쁘게 봐주세요. 악플 달지 말아주세요. 그래서 상처 많이 받아요.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? 네. 어떤 말이 가장 상처받으세요? 조재원 여자친구다. 조재원이랑 결혼해야 된다, 이런 거 정말. 상처받아요? 네. 그럼 악플러들의 한 마디. 그러지 말고 저좀 예쁘게 많이 봐주세요. 저도 사람인지라 가서 저해버리고 싶어요. <웃음> 아 나쁜 글 보면은 보는 애 자랑거리는? 저는 자연 미인입니다 사랑 vs 우정 사랑 그 친구는 다 쓸모 없나요? <웃음>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왜냐면 어차피 남는 건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은 리프 구독자님께 한 말씀 해주세요 구독자님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<웃음>